Hey, pretty baby, am I in your way? Cause you walked out so fast yesterday. No, I don't think you're here to stay. No, I don't think you're here to stay. So tell me what you want. I just w a n n be with you, I just want to be with you, yeah, I just want to be with you, yeah, I just want to be with you, y h yeah. I just want to dance all night, forget my problems, I might go insane, I don't really give a damn what they say, and now you know, now you know it, hey little lady said you feel the same, but I don't believe a word you say, kind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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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it just w a n be with you I just w a n be with you I w a n be with you I just w a n be with you o Okay, okay. okay. 지고 맵시 고치고, 오늘은 기분이 좋아. 어디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나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나 데스티니 어차피 너내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너내 데스티니 움직여 된다 길을걷 기분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내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내니 내가 돌돌아서 놀라다 다시 하늘인지, 하늘이 바다인지, 이젠 잘 모르겠어. 내가 넘지, 니가 난지, 돌아갈 길은 없어. 노란 바다를 향해, 나는 새벽 항해 중. 맛게 붙지 보 어 오! <목소� dakika> 아, 지입다모리게 생겼어! 생경아! <목소리가>